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리가 국민영양관리법을 열어보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자, 이걸 왜 보자 하냐면은 이 법이 영양사에 영양사 면허를 줄수 있는 근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1조, 제1조 목적 꼭 읽어보라. 2조 정의 명확하게 꼭 읽어라. 읽어보세요.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제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관한 식생활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 영양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 영양 관리법입니다. 자 여기에 정의, 이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 관리란 즉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영양관리라 한다. 그 다음 영양관리 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 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의 사업을 영양관리 사업이라고 한다. 그 다음,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어, 의무가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수 있다. 둘수 있다. 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지요. 둘수 있다. 그런데 능력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 둡니다. 둬야만 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 정도 어떤 영양관리 사업을 위에 가지고 필요한 직원을 둘 형편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으로 치면 부도난 지방자치단체잖아.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겠지. 그죠 만약에 대구시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상북도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제4조에 이제 영양사 등의 책임 이렇게 나옵니다. 제1항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 영양개선 및 건강정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식품 영양 및 식생활 관련 단체와 그 종사자, 영양관리사업참여자는 자발적으로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정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 다음 국민의 권리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열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보자. 제목만 한번 볼게요. 자, 1장 종칙, 1조 목적 정의는 우리가 받고, 그 다음, 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무도 받고, 4조 영양사 책임 받습니다. 그 다음, 제 2장에 보면은 국민 영양관리 기본 계획 등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해라. 그 다음, 제 3장에 영양관리 사업,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 다음, 제 4장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영양사 면허 및 교육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양사 면허 어떻게 영양사 면허를 취, 취득할 것인지 그 다음 영양사 업무가 무엇인지 자 면허 등록은 어떻게 하고 명칭 사용 금지 보수 교육은 어떻게 하고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은 무엇이냐 그 다음 임상영양사에 대해서 영양사와 임상영양사 자, 임상영양사제도도 여기에, 이 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벌칙.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영양사 면허를 이제 취득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자, 영양사 면허 취득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15조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1항.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은 이제 합격하고 나서 그 다음 면허를 내어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합당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내어줍니다.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느냐? 자, 고등교육법 1. 자, 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됐습니까? 식품학 및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누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자, 그럼 보건복지부령으로 국가고시에 시험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 확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 기준에 해당되는 면허를 받은 사람. 그럼 외국 영양사 면허를 받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서 영양사 면허를 그냥 외국 걸 우리나라 영양사 면허로 바꿔주느냐? 아니다. 시험을 칠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외국의 영양사 양성 학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거기에 졸업한 사람. 다시 말해서, 외국의 영양사 양성 학교나 졸업해서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졸업 후에 외국의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영양사 국가시험칠 자격을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외국에 어사, 약사, 뭐, 영양사 면허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사, 약사, 영양사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좋을까 나쁠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요. 만약에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어사, 약사, 뭐, 뭐 영양사 뭐 이런 걸 면허 갖고 있는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바로 그 직무를 할수 있도록 열려진다면 우린 좋을까 나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쁠 거 없겠지 좋겠지 자그 다음 뭐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를 이렇게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위탁받았는 때가 여러분들 영양사 위생사 뭐할것 없이 의사 약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 보건 의료인 시험 관리원. 뭡니까? 국가 시험 관리원. 국시원입니다. 국시원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영양사 국가 시험을 칠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 자, 어디에?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제7조에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법제 1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 이용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에 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 전공을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예정된 사람은 졸업하지 않더라도 졸업 예정자로 국가 시험을 볼수 있다. 자,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졸업 예정 시기의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 2에 따른 학과 혹은 학부 전공을 졸업하여야 한다. 우리는 학부 전공 여기는 다 해당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식품영양 전공이면 여기는 다 해당되고 문제는 각 개인들이요. 자, 학점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이제 사람의 개인별로 나옵니다. 자, 개인별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자, 여기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중에 체크를 하세요. 자, 오늘 중에, 자, 기초, 생리학, 생화학, 공중보건학, 이 교과목 3개 중에 총 2과목 이상을, 6학점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시험을 치더라도 나중에 면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걸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걸 미리 벌써 지난주부터 체크하라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했다면 자 영양 쪽에 자 이런 과목 이쪽에 과목이 있다면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이거 오늘 중에 체크하세요. 자 체크해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국가고 국가 시험을 합격을 하더라도 나중에 면허받기 위해서 교과목 이수 증명이 지금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탈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졸업은 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그 과목 졸업 후에 강좌 들어가지고 뭐할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요.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중에 이걸 꼭 체크를 하고 한번더 확인을 하자